자, 우리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백나은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없어요. 오늘은요. 2021년 유양하세요 애완동물 퀴즈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 같은 경우는 더 박스 퀴즈 유튜브에서 제작이 되었으며 전세계 크리에이터를 지원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링크 적어드릴 테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입양하새우를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고소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우리 라닌님 안녕하세요. 하여 여러분들. 자. 예. <웃음> 자 우리 라닌님 하겠습니다. 라닌님은 입양하세요 경력이 얼마나 돼요 혹시? 아 저는 일단 한 1년 정도 했죠. 입양을. <웃음> 1년이면 뭐 저랑 얼마 차이 안 나네요. <웃음> 해보도록 하죠. 시작! 아, 떨린다. 자, 저는 영어를 잘하는데 우리 여러분들께서 모르실까 봐 제가 그냥 이거 자막 적어 놓은 거 이거 해 놓은 거예요. 아시죠? <웃음> 당연하죠. 저도 뭐 영어 정도뭐 에이.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전설 레한 동물을 찾아 주시면 됩니다. 손을 들어야 되나요? 아니면은 먼저 하시, 하시겠어요 어, 한명씩한 명씩 이야기하는 걸로 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시작하시죠 드래곤이요 드래곤 드래곤 7번 없나요? 어 뭐야 여러 개야? 예 지금 밀리산타 오리스팔고 아홉 개나 있는데 하나 찾는 거야? 아, 네, 하나 더 네. 있다고? 더 어디? 일단 저는 7번. 아. 안나긴에. <웃음> 아, 어, 어, 아무리 봐도 이게 더 없는데. <웃음> 어, 7번. 오케이. 이거 일단, 그럼, 일단 누구나 아는 거니까 이 정도면 오케이. 자, 호주 그그 계란에서 나오는 펫을 찾아주면 된다고 합니다. 호주? 자, 이제 제가 먼저 하도록 하죠. 아, 오케이, 좋습니다. 저도 이거 알고 있어요. 1번, 2번. 5번, 8번. 그렇게 많다고 어, 자, 번번 뭐, 뭐지? 번 2번, 번이번만인데요 뭐야, 세 마리는 있어요? 아, 한 마리만 한 마리밖에 없나 보네요, 모두. 아. 자, 할로윈 2020년 할로윈 패착기. 네, 이거 압니다죠. 자, 어, 제 차례인가요? 어, 예. 아, 5번입니다. 5번. 5번입니다. 아, 왜냐면 진심요. 네, 저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감이지한 마리밖에 없구나. 또한 음, 마리네요. 자 일반. 일반 일반 애완동물 찾아주시면 됩니다. 고급 아니고요. 희귀 아니고요. 그냥 무조건 일반. 일반 4번 지 어? 4번 4번이야? 5번 아니었나? 제발 지야 와, 뭐야? 아이상. 자 스타 보상. 패스를 찾아주면 되는데요. 스타 보상 나한 번도 못아 봤는데 스타 보상? 어, 저 이거 알아요. 이거 알아요? 예. 아저 알아요. 이게 7번입니다. 스타 보상의 7번? 7번. 저는 8번. 어 뭐야? 어아유니콘 <웃음> <유네콜> 아니었어? 어. <웃음> 아닙니다. 자 오케이 맞춰주시죠. 겨울 보상 2020년 겨울 휴가 네 얼마 안 지났죠 지나지 그때 팬야 어... 너무 이거 너무 잘했었지 이거 너무 응. 배경이 너무 다르잖아 온자만 아, 누가 봐도 3번 요들프? <웃음> 어? 누가 봐도 3번 같은데 요들프? 1 번? 6 번인가? 1번1번 일본? 1번? 어? 아 모르는 척했지 일부러. 어, 어, 어. <웃음> 자, 이번에는요. 어, 팜에그, 우리 농장에그에서 나오는 애완동물을 찾아주면 되는 건데요. 아, 나농장에그한 번도 안까봤는데 저도 안까봤는데요 잠깐만, 여기 정답이 나와 있어. 칠면조래 칠면조, 칠면조, 칠면조, 아, 그거야. 야, 9번. 야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꺼버려야겠다. 이거, 아, 이거는 프로스트 퓨리. 어... 어 울트라 레어구나. 울트라레어. 자 울트라 레어 패스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4 번, 4번 눈. 어얘 예, 전설 아닌가? 얘 예, 전설인가요? 얘 예, 전설이잖아요. 제가요? 레어 어 뭐야? 어6번 저거 전설 아니에요? 뭘 입고 있는데? 오? 뭐 입고 있 비즈니스 키 음... 일단 네그눈 올빼미는 그 전설입니다. 제가 알기로 전설이에요. 네 제가 알기로 프로슬픔 단 동급이에요. 이거 뭐야! 패더 코스트 로벅스 아! 로벅스로살수 있는 패어로벅스로 네. 구매 가능한 패드? 잠깐만요! 이건 제가 맞혀보도록 하죠! 이거! 5번! 5번? 5번? 5번 기린! 5번 몰라요, 저는 5번 기린! 우와~! 어, 뭐야! 야, 우리 왜, 우리 왜 이렇게 다 틀려?! 뭐야! 왜 이렇게 다 틀린다고? 네, 좀 진지하게 하죠! 네. 아! 진지하게! 오케이, 오케이. 진지하게! 알았으니까! 진지하게. 네. 진지하게. 자. 뭐라고 캘는 거지? 지금 거래 거래 불가 애한 동물. 아, 도아. 거래... 이거 제가 맞추는 거죠. 네, 네. 이거 누가 봐도 삐약이죠 1번. 어, 진짜? 예, 삐약이 거래 안 됩니다. 저거. 뭐왜안 돼요? 아, 가장 비싸요, 여기서. 가치가 왜안 돼요? 나이사 이유가 아, 뭐야? 이벤트로 준 겁니다. 아 이벤트 패스라서. 예 지금도 있어요 이이야기인데음 다음 문제. 자 화석 그 아래서 나오는 패시죠? 이건제 차례죠? 그렇습니다. 이거 5번입니다. 음. 아 이거 너무 쉽다. 이거 너무 쉽다 <웃음> 이거. 이 화석 써은 저도 했기 때문에 네이 예, 정도는 알고 그래. 있죠. 5번입니다. 오케이. 간단하게 끝. 음. 저도 있었죠 이 패스는. 자 이번에는 크리스마스 이벤트 2019년 패시입니다. 어 이거 나 몰라. 2019년에 안 했어. 아, 2019년 때 나온 그 패시라면은 7번. 7번 2019년 크리스마스 네, 패시입니다. 네 크리스마스 수놓구마. 다른 거는 2020년이죠. 대우 네, 그렇죠. 어 아닌데요? 수아? <웃음> 수아인데? <크리스마스> <웃음> <수화인데? 웃음> 어, 뭐야. 자 언커맨. 오.. 음. 고급인가? 흔하, 흔치 않어 흔하지, 어, 흔하지 않은.. 저.. 제 차례죠? 흔하지 않은 거? 일단 이번은 저거는.. 고급이에요 고급.. 음.. 3번도 좀 높아보이는데.. 그러니까 3번도 좀높아보이데 7번은 일단 이름 자체가 초콜릿이라서.. 네.. 쟤.. 뭐 강아지잖아요.. 강아지 느낌 아시죠? 아.. 이거.. 5번도 아니겠 어, 8번. 네? 8번. 8번! 8번! 8번? 8번! 8번, 전아7번이야 뭐야, 7번, 7번인 강아지가? 아, 이 초콜렛... 아 어떻게 알아? 이장에서개보다는 <웃음> 테니스 데 자, 라린님, 할로윈패 2019년 <웃음> 되십니다. 이거 너무 이거는. 쉽다 이거.. 나, 나도 나 이거 알아! <웃음> 이거 너무 아니, 쉽다 비싼 거잖아요 아 이거.. 구번이잖아구번아 네. <웃음> <두> <웃음> 이거 나도 아, 알아 아, 진짜 그때 이때 얻어놨으면 나 부자였는데 왜안 얻어놨어요? <웃음> 그때 안 했어요 아, 안 했구나 <웃음> 네안 했어요